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정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이 영상 올라갈 때쯤 어버이날이 그래서 제가 어버이날 어머니 아버지에게 크게 드릴 선물은 능력이 안되고 <웃음>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따단 부모님 탐구 영역 서로 가족간에 잘 안다고 하더라도 말로 묻기 애매하고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질문들이 이렇게 있고 글로 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구매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의 답장이 다 여기에 완벽하게 기입이 된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걸 읽으면서 부모님에 대한 마음 그리고 가족애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다음. 자, 부모님 탐구 영역. 아, 근데 탐구 영역 하니까 고등학교도 공부 안 했는데. 솔직하게 적는 간단 Q&A. 가장 친했던 친구는 마눌님, 주인님. 서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법이죠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했어. <웃음> 자 다음 사춘기 시절 가장 크게 친 사고는 고교 시절 조태우 대학 축제를 가셨다고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우리 엄마야 남자 대학생 오빠 꼬시러 간것 같고 우리 아빠가 알아도 크게 뭐라 안 하네. 불안해. 어쨌든 조태 아닌 것 같고 땡땡인 것 같습니다. 자, 첫 연애와 첫 뽀뽀 일곱 살 때? 일곱 <웃음> 살때하셨고요 굉장히 빠르시네요. 열아홉 살때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은 회와 돼지 양념갈 진짜 다르다. 한 분은 바다 소한 분은 육류 되게 다르네요. 못 먹는 음식은 홍어애랑 엄마는 다잘 먹는다고 하십니다. 돼지. 그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아빠가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네요. 근데 되게 의외예요, 이게. 우리 아빠가 원래 무술하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막 액션 영화, 막 이소룡 아 이거 나오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로맨틱한 감성을 갖고 계신 경생도 남자였어요. 자, 20대로 돌아간다면 해보고 싶은 거. 연기자. 그러니까 아빠가 아까 말했듯이 여, 액션 배우를 되게 꿈꾸셨던 것 같아요. 꿈이라기보다도 어렸을 때는 저걸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 하고 싶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만 대답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신 걸 보니까 연기자가 진짜 좀 하고 싶으셨나. 봐요. 자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을 한장세장 장 이렇게 갖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진도 좋은데 기술이 발달 발전, 발전한 만큼 동영상을 많이 찍어 두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틈나는대로 부끄럽지 만 엄마 아빠한테 캔더 분들 내면서 말도 좀 걸어보고 그래 봐요 자 할머니 할아버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나요 음 그럼요 저도 가끔씩 아빠가 코를 너무 고실 때 동영상 자어 좀 이렇게 코를 보다 싶을 정도로 고시니까 저도 지켜본 적은 있네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존재 셨나요 가슴 아프고 사랑스러운 존재 되게 두 분이 자라온 환경이 많이 달라서 그런지 한 분은 가슴이 아프시고 한 분은 사랑스러운 존재 이시네요 저는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거는 사랑스러운 건데 내가 부모님한테는 드린 게 없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한 건 언제인가요 없음 <웃음> 엄마는 기억 안 납니다 라고 하셨는데 엄마는 매일 낮에 할머니랑 전화 통화 하시거든요 그러면 외할머니한테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해봐 이러면서 표현하시는 편이에요 아빠는 좀 많이 무뚝뚝해 가지고 꽤 표현을 하지는 않는 그런 분이신데 작년 말쯤 아유가 무지개다리를 건너려 할때제 품에 있었고 아빠가 이렇게 셋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내가 제일 제일 사랑했던 게 우리 아유인데 근데 어쨌든 받아들여야 할 거니까 보내줘야 된다는 걸 알면서 그냥 나는 최대한 잘해준다 잘해줬는데 너무 미안한 거야 아이오한테 그래서 눈물이 많이 났다? 엄청 많이 울었어 근데 아빠가 나이가 우는 모습을 보고 웃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보면서 자식이라는 게 이런 거 같아 아이오는 나한테 자식이었고 나는 아빠한테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마음 아프게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빠의 처음이자 마지막 눈물을 봤던 때였어요. 근데 아빠 괜히 부끄러워가지고 이러면서 네가 보니까 나도 눈물이 나잖아? 이러면서 그랬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장 보고 싶었을 때는 만난 음식 앞에서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가족들은 서로 밖에 나가서 따로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럼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 그 놀려. 매롱해서 <웃음> 부모님에게 나를 묻다. 부모님은 제가 생겼다는 거 아셨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축복하고 늘 감사했대요. 아, 너무 신기할 것 같아. 내, 내 아기가 생긴다면. 아빠도 그런 마음이었겠죠. 성장하는 저를 보며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늘 감사하고 자랑스럽워 전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왜냐하면 말도 잘 들었지. 공부는 좀안 했지. <웃음> 그치만 꿈을 이룬 딸이잖아. 얼마나 대견해. 어렸을 때부터 자기 하고 싶은 게 명확했고 그 꿈을 이뤘어. 저를 키우시면서 자부심을 느꼈다는 순간 중학교 때 댄스 대회 대상. 박수. 이게 동네 양주시 지역 방송이었고 제가 신청을 해 가지고 나가서 아주 거뜬하게 대상을 받았고 아주 지역 방송에서 네네 내가 TV에 나왔.. 네네. 그래서 제가 이 이후로 많이 댄스 대회나 이런 곳들에 신청을 많이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 댄스 대회든 무슨 대회든 나가서 단한 번도 입상을 안한 적이 없.. 박수 쳐 <웃음> <웃음> 제가 드린 선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있으신가요? 아빠는 손편지 엄마는 돈다발 <웃음> 完了。 이렇게 다르다고 저는 아빠한테 되게 손편지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썼어 되게 단순한 거더라도 진짜 그런 거 있잖아 아빠 나 내일 친구랑 어디 놀러 가는데 뭐 사야 되는데 용돈 주세요 라고 작은 쪽지라도 되게 자주 남겼어 그리고 길게 손편지도 많이 쓰고 그랬지 엄마 돈다발은 뭐 돈다발이라고 뭐 이런 돈다발 아니고요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케이크 있잖아요 돈케이 그거 선물로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래야 돈이 최고지 결혼하면 부모님은 제가 함께 살기 원하시나요? <웃음> 했더니 엄마가 따로따로따로따로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따로 따로 따로 따로 따로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신혼을 즐겨야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와 함께 여행하고 싶으신 곳 있으신가요? 네덜란드. 처음 알았어왜 갑자기 네덜란드가 가고 싶지? 처음 알았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기 바라시는가요?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수사가 되게 원하는 거지. 이게 좋은 말로 하면 좋은 뜻이고, 내주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저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공주님. 우리 엄마는 왕비예요. 저한테 제 핸드폰에 왕비로 저장돼 있죠. 저를 키우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TV 나왔을 때. 제일 죄송하고 미안한 부분이기도 해요.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빠가 유튜브를 많이 챙겨봐요 t v 로 딸을 많이 못 보니까 유튜브로 이렇게 나오면 은 리플 같은 거 보면서 되게 기뻐하는 거 같아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 유튜브 안할때 아빠가 언제 다시 유튜브 할 거야? 이러면서 많이 물으셨었거든 저도 팀이 나가고 싶네요. <웃음> 다시 태어나도 저희 모님 해주실 건가요? 아빠는 그럼 이러고 엄마는 생각 좀. <웃음> 아, 눈물 나면서 웃기네. 어쩜 이럴 수 있어? 우리 아빠는 나를 너무 사랑하거든. 우리 엄마는 안 사랑하는 거야. 나도 우리 엄마는 생각 좀 해볼게요. 다음 생에 아니면 내 딸로 태어나든가. 음,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했더니 아빠가, 응, 우리 공주 스타만 뜰기. 라고 하셨어요. 나 스타워즈. <웃음> 꼭 사고 싶었지만 사지 못했던 물건이 있으신가요? 아빠는 페러모터 비행기처럼 타고 다니는 거 있어요. 이렇게 사람 몸에. 맨날 나한테 그걸 사달라 그랬어. 내가 어떻게 사줘 그게 몇 천만짜리인데. 엄마는 피아노를 못 사셨다고 합니다. 피아노는 지금도 뭐싼거 사줄 수 있어요? 손자, 손녀가 태어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네. 아빠는 생각해보지 않아. 엄마는 세상을 다 얻었대. 주머니에 넣고 다닐 거래 힘들 것 같지 않나. 지금도 당장 누가 없는데 결혼을 하고 애. 손자, 손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생긴지 이제는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웃음> 자, 요거 제가 그대로 응음 읽어줄게요. 요래요래, 조래요래, 이렇게 <웃음> 해주신 거예요. 애기가 생기는 법은 뭐다? 요래요래 하면 생겨요. <웃음> 다시 돌아오고 싶은 순간 있으신가요? 아빠는 없대요. <웃음> 엄마는 결혼 전으로. <웃음>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신가요? 네! 예! Yeah. 근데 제가 좀더 행복하게 해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자 여기까지 답장을 써주셨어요. 귀찮다고 되게 꼼꼼히 안 달아주신 점 감사합니다. <웃음> 오늘 눈물도 나고 웃음도 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일단 한 가지 목표가 생겼네요. 네덜란드를 언젠가 꼭한번 데리고 가야겠다. 네덜란드 표값이 얼마나 달랐나. <웃음> 뭐언젠간갈수 있지. 겠 예, 예. 여러분들 어쨌든 부모님은 정말 정말 소중하니까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표현하지 못해도 가끔은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얼굴 보고는 못하지만 여기를 통해서 엄마 아빠한테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셔서 그리고 31살까지 바르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덕에 제가 쓸데없는 생각도 하지 않고 나름 자랑스럽게 바르게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게 커온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그런 사람이니까 보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항상 고맙고 진짜 효도하고 싶거든. 근데 지금 내가 그러지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선물은 나예요. <웃음> 선물은 줄게 없어요. 다들 부모님한테 이 영상 끄고 가서 사랑한다고 말하기.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요. <웃음> 안녕.